짠! 아 있습니다. 지고기 먹으러 간 만두남매! 중국만두! 경북 김천! 김천에서 유일하게 줄 서서 먹는 오래된 맛집입니다. 메뉴는 만두 하나예요 테이블이 있으나 대부분 포장 주문 손님들이에요. 여기서 먹기에는 조금 그렇다거나 할까요? 만두소를 지고기로 만들었다는 롯돌 정도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중국인 사장님이 온갖 소문에도 묵묵히 만두만 빚을 뿐입니다. 손놀림이 빠르지만 오픈시간에는 한시간 이상이나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요. 빨리 가야 된다고 먹으려면 진심으로 만두소가 궁금합니다 지가 들었나? 찍찍찍 대기중인 찜솥은 펄펄 끓고 있네요 만두가 올라가고 만두는 족족 올라가네요 세월이 보이는 만두솥 단무지와 간장소스 그리 깨끗한 곳은 아니에요! 소스는 직접 제조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황금비율 간장식초고춧가루 1대1대3! 한번에 드셔보세요! 헐. 자 무슨 뭐 식초지? 와이 인분인데 그럼 스무 개네? 와 육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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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 얇은 편이야 직접 손으로 미니까 되게 쫀득거리는 피 포장만 해서 먹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다르다 단 양이 많아 무지 음. 하나 먹고 단무지 하나 진화하면서 트 너무 뜨거워 이때 단무지 먹었다 한데 만두 고소한 맛이 있어야지 입천장이 까지더라도 <웃음> 얼랑져 <바껴져야. 웃음> 겉을 깨서 푹 찍어도 됐네. 음. 와. 닭뜨 음. 잘 먹어야지. 그 대신에 여기 안쪽에 이쪽은 뜨겁고 여기 윗부분은 그렇게 뜨겁지 않으니까 딱 먹을 때 이렇게 먹고 이거 다음 판도 넓은데? 이거 안에 고기가 되게 커. 음. 고기가 그거 주피는 맛있어. 응. 그리고 나서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단무지를 먹어주면 진화. <웃음> <웃음> 짐난다음 피가 생각보다 쫀득해가지고 먹을만한 것 같아요. 한 번. 반쯤만 먹어 생각들이 없나봐. 아무도 없어. 자르면 이게 육즙이 묽어. 응, 자르면 안 되는 말. 그 대신에 입에 딱 넣고 아. 한번 하면 싹 식어. 아, <웃음> 되게 뜨거울 텐데. <웃음> 난 개인적으로 이게 소가 짭짤하니까 굳이 안 찍어 먹어도 지금 만두가 비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포장해 간다면 한김 식기 때문에 약간 좀 고기 특유의 냄새가 올라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같아 그래서 내가 포장해 갔을땐 그렇게 맛도 없는데 왜이지고기 만두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먹어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나. <웃음> 해 봐. 이거다. 응? 이거다. 만 짠짠. 응. 지나 지나 지나. 자, <웃음> 음, 만두만 먹으니까 질린다. 파전불식 먹으러 가자. <웃음> <웃음> 먹으면서 먹을 거생각 이편예고 <웃음> <웃음> <웃음> <2편> <웃음> 짠. 둘이 똑같이 생겨 가지고 똑같이 먹겠는데. <웃음> <웃음> <잘> 었 <먹었어. 웃음>